I recognize that stars. Perhaps you've had some training after all. Who s your master? Padawan? Someone I killed, perhaps? d r a n young? Maybe we c e him. Are you sure he's dead?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 제 다이의 몰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설정 한번 볼까요?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같고. 좌칼리키 공격. 페리블록이 뭐죠? 페리블록이 뭐지? 막는 건가? 어, 점프 회피. 일단 해보면서 볼게요 여정 시작. 스토리 모드. 그래도 조금 어?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오 네. 제다이 마스터로. 어, 뭐야? 좀 멋있긴 하다. 오, 오, 소리 너무 커. 오, 뭐야? 완전 멋있는데? I 뭐하 n 고 want to upset your rhythm, c n u t e b a t o r m a u a w a t t e r 오케이, okay. right. 어, 가자. 아, <웃음> 그게 어... right okay, okay. 그 가기 전에 자막 좀 해요. 자막 어디서 가지? 오, 오, 오, 오, 프 오, 호 오, 아우, 설레인다 설레 Let's go. <웃음> 뭐 임마? 어 뭔가 좀 설레인다. 이거 가는게 맞나요? 이거 간다 올라서라고? 올라갈 데가 없는데? 뛰어 내린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뛰어봐. 오케이. 그럴 리가 없지. 점프. 아, 여기. 이게 튜트리얼 같은 거일 텐데, 처음부터 너무 헤매고 있죠? 올라가, 올라가. 할거 없으시면, 저좀 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 해가지고. 제다이 마스터로 난이도 했는데, 게, 괜찮은 선택이겠죠? 아니, 최고 난이도 바로 밑에 거 야씨, 너 혼자 주로 올라가고 아, 최고 난이도 에도 다크 소울 보다 쉽다고요? 오케 이길인 것 같은데? 오케이 <웃음> 아 여기 아니네여 여기 기길이 아 저거 잡, 잡는 거구나 헷자. <웃음> <웃음> 오케이 아하 아 여긴가 아하 야 이거 엄청 화려하네 이거 잘 들리시죠? 음. 점프. 오 제발. 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막 아무도 터치를 안 하네. 와 그래픽이 너무 좋다. 그래픽이 너무 좋아요. 어 네네 스트라고스트리쿤 아, 기 다이도 올라가는 길. Come t a 아, 공통받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또단실력 하니까 또 아, 좋아요. 아, 네, 그래픽이 너무 좋죠. 이 정도, 이 정도의 그래픽을 상상을 못 했네. 아, 그래픽이 너무 좋네. 오랜만에 진짜 고사양 게임을 하는구만요. <웃음> 어이 거 그거 다 R2 어 지금 거의 최고 사양으로 옵션 맞춰서 았는데 너무 좋네요이 <목소리> 친구가 주인공인가 보네요. o u l d a c t l n i n g what is t 네네오날려날려어어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No, I, I n no. 뭐? 야난 포스를. You 오, 뭐야 a s o 이어 h o h e r o h r i g h t y e a t a h a t p e a s t h a t y o 시작부터 현란하네요, 게임이. So, I know the risk that you took for me. I just, I don't know how to repay you. Don't mention it. I mean it. Um,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e. But this place, it's not safe. Maybe you should, you know, disappear. Just gotta head back to my place, grab my bag. I heard he was up on the a h y w o n 친구랑 헤어지나 봐요. 이 노동자 같은 그런 계급인가 본데. 친구들이 잠들었어 어, 어디갔어 친구 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아, 정비공이에요 직업이. 프로, 웨이우스 어디가? 같이 가, 같이 가. Where you going? 아, 뭐야 무섭게. 해. 안 열려 뭐지?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 어, 잠든거야? Is this a k a n 부족해 생겼잖아. I it's oh, i e 어, 친구. n o t s a l o n t r e e We refit and r e b u i l t ships best in the galaxy then came the empire an d engineers became scrappers the workers just started getting worked o oh. f we all know the truth we're just too afraid to say it the empire w r e a l n a l a l o h 친구 이렇게 죽은 거야 우와우와우! 아 좋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오오오! 어 완전 화려해! 와우! 아직도 진짜 게임인 것 같아요. 어. 좀 굴러는 키가 이건가? 와. 우 아, 이렇게 어. No 와! 우 간지 작살이잖아. 연습을 좀해 보자 어어 아 이거 무조건 막아지네 뭐야? 어 어어... 오케이 위로 위로 오렇지 아... 아, 점프 암살은 없나? 쪽이요. <웃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가자. 얘들아 안녕? 탄탄 날아가 잡을 수 있어요. 네. o no. o move in between i r s t Now. 아이씨 나쁜 놈들이고. 어. 나 생각하는 게 똑같구만. 그이크다 임마. 어. 오아으무섭잖아으 친구 이런아도아차아달아다아빨아 빨리 가, 아리 빨리 가. 와우. 차분히 상자야, 차분히. 상자 치고, 갖고. 맞죠? 지렸다리하자 어휴, 왜?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 좋구만 와우 이건 뭐야, 보스인가?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와 이제 운빨반 게임 뭐야 저제다인 그거 아야야 아. 시션 누나 오셨어 저 s 니뭐 so 싸우는 거야? e o n e i a n e a s w h a t j e d i g a v e t h e i r l i f e s o t h a t you might l i v e 정말 <웃음> 야 와우 나는 버스안 써? 안돼? <웃음> 아 피했는데 왜 저도 포스. 왜이게 쎄? 이게 니까 어, 깜짝아, 깜짝아. 아니, 이렇게 빨리 회복하다고? 오, 저 뭐야? 오, 뭐야, 뭐야? 안 타줘, 안 타줘!